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와새 새어사 5기 모집 영상을 올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새화사 6기 모집을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틀었습니다. 새화사는 새벽을 여는 사람들의 줄임말로 올해부터 시작한 기상 챌린지 모임입니다. 특히 저희 새화사 분들은 새벽 시간을 활용해서 자기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새화사를 2기 수 이상씩 해오신 분들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대단한 목표를 이루신 분들이 계세요. 가령 코딩 공부를 하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보고 목표했던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직에 성공하고 자신이 세운 그 목표를 위한 꾸준함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저도 새어사를 하면서 브랜드 모노모노를 이제 막 만들어보고 있고 이걸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주로 새벽 시간을 활용해서 하고 있어요 또 저한테 새어사는 유튜브를 하면서 가장 크게 이룬 성과이기도 해요 덕분에 제 학과 전공과 전혀 무관한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도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면접 당시에도 교수님들이 나도 새여사 해볼까? 이렇게 <웃음> 말씀하실 정도로 실제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섯 기수를 하는 동안 모인 한달한 한 달이 새여사분들그 개인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모임장으로 되게 뿌듯함도 느끼고 동시에 저와 함께하는 그새여사분들에 대한 존경스러운 마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새워사의 본질은 기상시간보다는 내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개인은 한정된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 한정된 에너지로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는 것이 새워사 6기를 시작하는 제 다짐이고 또 운영 방안입니다. 새벽 5시, 6시, 7시 이렇게 우리에게는 다 새벽 시간이 다른 것처럼 나에게 맞는 새벽을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오기로 그냥 만들기보다는 우리 이 새어사를 통해서 시간을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 가길 바라며 그럼 새어사 6기에 대한 소개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어사 6기의 모집기간은 8월 24일부터 31일 화요일까지입니다. 활동기간은 9월 1일 수요일부터 9월 30일 목요일까지 4주입니다. 인증과 환급입니다. 인증시간은 5시, 6시, 7시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인증요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추석 연휴 포함해서 인증하시면 되고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합니다. 총 22일 중 19일 이상 달성 시에 전액 환급되고요. 미달성 시에는 환급금이 없습니다. 인증 가능한 사진은 아래 두 유형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천인증방입니다 이건 자율참여로 이루어지고요 목표를 설정하시고 일주일에 4회 이상 인증하시면 성공입니다. 주 단위로 참여 가능하셔서 첫째 주만 참여하셔도 되고 아니면 4주 모두 참여하셔도 됩니다. 9월달까세달 연달아서 하고 이제 다음 새어사 7기는 11월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이 이제 연속으로 할수 있는 마지막 달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약 2천 명 정도 되는 채널에서 시작한 기상 챌린지 모임이 작은 울림이 돼서 많은 분들에게 동기부여도 되고 또 영감을 줄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발돋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세호사 유기에서 만나요. 안녕!